누구..어..뭔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저 방에서 펌핑..펌핑방이라고 들어갔는데 왜 픽을 안주고 뭐.. 계속 초대를 안하냐 했더니 자기도 픽 받는 채널에 당했다고 <웃음> <웃음> 죄송하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채널 사람들 돈모아서 다른 채널 거 그냥 퍼다 나르는 거예요 저걸, 저런 걸왜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아, 그래요 요즘 에좀 갱년기인가봐. 이게러고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 큰일 났네 지 40좀 넘어가지고 우선 벌써 그 o 아주, s 해 가끔 얼굴이 막 화끈거리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진 <웃음> 않고 가슴이 막뛸 때는 있어요 심장이 <웃음> <웃음> 두근거리고 막 o go to go to go t 막 go 벌렁 go to go to go to go to go to go to 있어. 요그 go to 괜히 이유 없이 화나기도 하고. 맞네요, 그럼. 기분이 좋아, 좋은 게 만약에 하루에 좋은 게 1이면 음. 나머지 9는 화나 있어. 아. 계속 해야 돼. 네, 그리고 궁금한 해. 게 있는데요. 네. 그, 보통, 그, 비트 마켓에 있는 알트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비트 트로 사는 거니까, 사토시가 다인데 비트가 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해당 알트는 차트가 괜찮고,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거를 그러면 진입을 하는 게 맞, 맞을까요? 왜냐면 비트가 떨어지면 사토시가 떨어지니까. 워낙 그... 기준에서는 그거는 본인이 아직도 시장, 네. 시장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거는 뭐 뭐타타린거나 뭐 뭐라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원화 마켓은 원화 마켓이고 BTC 마켓은 BTC에요 여기에 투자하는 거는 왜 투자하는지 그러니까 그 스물다섯 번째 밤님은 수익이라는 것을 단순히 원화의 증가만을 수익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얘가 올라야지 나는 수익이 나는 거야 라면은 그 네. 그게 이해가 되죠. 비트가 내려가고 얘가 차트가 괜찮아서 얘가 뭐 오르든 말든 이제 얘가 더 비트가 더 많이 떨어지면은 원화 기준에서는 손해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초점을 원화에 다만 맞추고 법정 화폐인 원화에 원화에만 맞추니까 수익이 그러면 안 난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나는 원화가 오르든 말든 상관없고 비트코인이 나중엔 지금이 6천 달러고 7천 달란데 비트코인이 오를 거고 비트코인이 내내 내 가치의 기준이야. 라고 하면 원화가 오르든 말든 차트 괜찮으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비트캐스로 늘린다는 거죠. 그렇죠. 비트캐스 그렇죠? 비트 비트코인 가치가 높 비트코인 가치를 나는 높, 높이 보고 있다면 여기서 얘 차트 괜찮으면 들어가는 거죠, 그냥. 얘가 비트코인 내리든 말든, 얘가, 그럼 얘가 오르면 은 좋은 거지. 얘 내려도 상관없어. 비트코인 얘만 오르면 돼. 그래서 음. 이걸 따로따로 따로 봐야죠. 따로따로. 이거를 음. 기준으로 35번째 밤님이 수익을 원화의 증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런 걸잘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 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움직임을 좀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네, 이때 이랬던 것처럼. 네 계속 그니까 러 왜냐면은 지금 비트가 한달 넘게 길게 횡보를 해주는 모습이 되게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다 횡보잖아요 장대횡보 아니면 횡보밖에 없잖아요 근데 횡보하고 <웃음> 제대로 올라간 적도 한 번도 없었어 횡보 있잖아요. 이후에는 뭐. 항상 응, 횡보 이후에는 <웃음> 과거에는 대부분 내리지 않았어요 <웃음> 하락. 여기도, 여기도 횡보고 사실 뭐 여기도 횡보고 사실 장대항봉 전에는 거의 다 행보를 보여줬었어양봉 전에는 거의 다 행보를 보여줬었죠. 움직임이 행보하고 장양봉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게. 여기도 행보, 행보, 행보, 다 행보밖에 행보하고 장대항봉밖에 없기 장대항봉 장대양봉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바로 장대항봉이 나오지 않을 거라면 또 일주일 동안 행보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올라가려면 보조지표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DMI는 지금 추세가 거의 바닥에. 추세가 거의 없다시피, 거의 0에 가까이 하다시피 하다가 지금 조금 올라온 상태지만 아직도 한참 부족합니다. 이 핑크색 선, 핑크색 선이 한참 더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최소 여기까지는 올라와줘야 될 추세라고 이제 명확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추세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겁나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심지 여기서 올라서지도 못했고 지금 완전 역배열인 상태로 약간의 회복을 보여준 채로 계속 역배열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평이랑 지수이동평균이랑 모양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사실 지수이동평균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음, 여기 찍었을 때? 여기 찍었을 때랑 거의 같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직 지수이동평균을 봤을 때는 반등도 못한 상태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근데 이동평균을 봤을 때는 뭐, 조금 회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회복을 어느 정도 입평을 수렴을 해주면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해석이, 다른 해석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두 개를 평가할 때. 그래서, 음, 그니까 오늘 이거, 오늘 지수이동 평균을 한번 다시 봤었는데 잘안 보다가 정말 상태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네. 아직 갈 길이 멀다 오르려면 한참 남았다라는 게 이러한 관점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 아무리 봐도 9월 초에 음. 어? 사단이 나든지 아니면 사람들 <웃음> 다 만세에 외칠지 하트 할것같근데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웃음> 요러한 요, 요요 어. 시점 그리고 뚫기 그 구름 뚫기 딱 좋은 날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A냐 B냐 이거 가지고전 만세 할지 아니면은 야씨, 소주 먹으러 갈지 지금 요, 요 구간, 요 구간이랑 비슷한 거야, 지금 요 구간. 딱요구간 9월 초가 아주, 되게 중요, 9월 초가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 콩콩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관점에서는 올해 비트코인, 내년 초까지 저거 못 들으면은, 암흑기다. 그러니까 <웃음> 어, 이, 이게 그 보고 있어서 그런 네, 것들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번해가 진짜 마지막이다 라는 계속, 생각으로 계속 이랬잖아 계속 후행스 팬이 구름 때에 저항을 너무 심하게 받다가 갈 타이밍 놓치고 떨어지고 지금도 약간 비슷해 지금 갈 아. 가기 좋은 타이밍인데 또 후행스 팬 앞에 구름 대가 너무 심해지고 진짜 중요한 때다 이때 네. 주봉에서도, 네, 네. 주봉에서도 9월달에 구름대가 교차하는 지점이 겹쳐요. 9월달 주봉. 이야, 저 자리 진짜, 응. 승하다 이거 제대로 뚫고서그 추세 추석, 그 넘어가고, 넘어가서 넘어가자. 네. 여기까지만 좀 올해는 한번 가라. 아 제발. 12,000원 한번 더오자 12,000원. 아, 근데, 아, 올해, 올해, 올해, 제 생각에 올해 12,000원 면안 되는데. <웃음> 아니, 그 전에는 여기쯤에서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목표였거든. 근데 이제는 <웃음> 올해 여기로 목표로 지금 하향 조절했습니다. <웃음> 올해 목표는 여기다. <웃음> 아무튼 여기 주봉상의 기본수치일이에요. 주봉, 주봉상의 기본수치. 그리고 그때 7월 30일 날 변곡 지점에서 바로 반등, 반락을 맞고 이제 하락을 시작했는데, 이후에 변곡 지점은 주봉상 변곡 지점은 10월달에 이 맞습니다. 기준선 주봉상의 기준선이 지금 거의 평행하다가 고개를 약간씩 숙이고 있어요. 야, 기준선을 한 번, 제대로 한번못 넘네. 그러니까. 넘, 아니, 한 번, 한 번을 못 넘네, 한 번을. 아니, 넘는 거 둘째 치고 고개를 못 들고 있어요. 애가. 고개 숙인 남자야. 남자, 남자가 여잔지도 모르겠다. 비트코인 여자야? 아, 자흥동체, 자흥동체인 <웃음> 것 같아요. 그, 그. 그게... 무 방송에서 스스모 방송인이 코인에다가 성별을 그렇게 부여하시던데. 그 성별을 부여? 스 모키 스 모키님이 이제 성별을 부여하시더라고 코인에다가. 아무튼에다가 이 너무 사랑하는 남 네. 하나 둘셋 지금 가격에서 1 2 0 0천불못 넘으면은 기준선은 3주 뒤에는 다시 고개를 떨굽니다. 삼주 뒤, 삼주뒤에 다시 지금 가격에서 약 7,800까지 떨굽니다. 기준선. 얼마를 얼마를 넘지 못하면 그렇죠? 요거죠. 요거 12,000 또는 만 12,000이요? <웃음> 만에서 12,000. 그러니까 만이나 12,000을 아, 지겠다는 저거 떨어진다가 떨어진다고 보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죠그거는 그러니까 만, 기준선이 떨어지는 이거 가격이랑 가까워지는 만. 거니까 일단 네, 저항은 나는데 응저 확인 다는거니까 내려오다가 이 이때 다시 기에선 올라가면서 그위 올라타면 또 같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마냥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일단 그니까 저게 떨어진다 음. 떨어진다고 해서 뭐 마냥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어머릿리 음. <웃음> 음, 뭐, 뭐, 속에서 음. 자꾸 또 다른 엑시아가 야야야 음. 야, 야, 이더리움 갈 거야 잘봐잘봐 잘 봐. <웃음> 그러고 있어 <웃음> 야야잘봐 <웃음> <웃음> 그러고 있다니까자 <웃음> 그래서 이더리움만 산다고이더리움까 <웃음> 몰라. 아 이더리움. 이더리움하고 포인캐시 빨리 보셔야 돼요. 플로닉스고요. 얘가 어, 이런 장기 트렌드는 아직 살아 있거든요. 이거 안 보이죠 지금? 난좀 이렇게 좀 지저분한 차트 지저분한 거 싫어해서 여기서 이런 장기 트렌드는 아직 로그 는금상에서 <웃음> 살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실 짓고 하자면 피콜 회원분들이랑은 지금 여기서 입을 벌려 놓고 있는 상태긴 해요 여기 입을 벌려 놓고 있어 입 벌리고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왜까지안올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사회죠 그러니까 유덜류 지금 일본 다이버전스후들덜 해요 여기거든 여기인데 여기는 완전 좋은 자리고, 이거 아마 원화로 따지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5만원 정도 될까? 약 한, 몇사클이에요한 10%, 10 정도 내려가면, 앞으로? 35, 10더 내려가, 20% 내려가네? 아이고, 20%인가요? 아니야, 20%까지는 20 20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내려가면, 한 15%? 그러면 은 지금 한 35만원이니까, 한, 한 5만원 정도 빠지는 거니까, 20만원 후반에서, 20만원 후반대. 20만원 후반대네. 비트코인이 그 가격이라면 비트코인이 오르면은 30만 원 정도까지 내려가는 거네요. 지금 이게 쌍바닥 만들면은 얘가 매수가 안 붙어. 이때는 붙었는데 지금 매수가 안 붙어. 그러니까 매수 붙기 시작하면 한방에 붙으니까 매수야 뭐 매수는 하지 후행이잖아요. <웃음> 좀 가요. 콩 네.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콩 선생님 이 저의 관점은 매수 관점은 아니죠.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사는 사람들은 도전 정신이 도전 정신이 되게. 음,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이야. 네. 그래도 일단은. 시드 응. 시드 50% 이도입니다. 근거는 있으니까 도전 정신이 분산 근거는 있니다 제가, 음.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여기일까봐. 어디야? 여기일까봐. 표시를 해봐봐. 표시 안 돼요? 그리고 그리고 어, 있는데 어디네? 거까봐아 거기? 어, 어, 지금처럼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갈까봐. 음. 그럴 수 있지. 아 <웃음> 어, 되게 <웃음>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랬잖아요. 근데 어. 지금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자리가 근거가 미약한 자리인 것 같아서. 나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목, 목선, 이 넥라인, 전고 넘으면 여기거나 말거나 여기거나 말거나 여기 목선 넘으면 이렇게. 여기 목선, 너무 세지 않나? 근데 여기? 세지, 세지. 여기도, 여기 너 여기, 아, 여기 엄청 세지. 엄청 여기나. 이아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거기는 그거야. 항상 보면은 여기 라인은. 이게, 가격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응. 이 더블, 더블 바텀의 목표야. 결국엔. 1대1 자리에요. 목표 값. 목표 값이죠 여기 돌파하면 목표 여기로 잡는 거니까 여긴 당연히 청산나벨로 잡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여기 저항은. 근데, 뚫으면, 저항 받더라도 여긴 지킬 거 아니야. 지키지 않겠습니까? 여기 뚫어내면?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여기 또 깨지면, 아이, 미친새끼야, 이거. 그러면은, 안 간다는 소리니까. 이거 뚫으면, 뚫으면은, 지금부터, 어, 어, 어, 하다가, 한, 얼마 정도 될 거야? 10% 정도니까. 지금 한 30, 30, 한, 3, 4만원 정도 하면은, 한 12% 정도 오르면은, 한 40만원, 한, 40만원 정도 되나요? 여기서 는니 이더리움이?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돌파하면? 지금 한 35만원 정도 되나요 40만원 될것 같은데 한 38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올라갔을 때 비트코인 기준으로 누구 어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저 방에서 펌핑 펌핑방이라고 들어갔는데 왜 픽을 안주고 뭐 계속 초대를 안하냐 했더니 자기도 픽 받는 채널에 당했다고 <웃음> <웃음> 죄송하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채널 <웃음> 사람들 돈 모아서 다른 채널 거 그냥 퍼다 나르는 거예요. 저걸 저런 걸왜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아, 아니,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 이게 뭐냐면은 해외 픽방 있어. 해외 픽 방, 해외 펌핑 방, 해외 펌핑 방 있잖아요. 그럼 이제 국내 약간 짜잘한 쓰레기들 있잖아요. 얘네가 이제 사람들을 모집해 모집해. 얘네 거한달 이용 가격 받아요, 다 받아. 얘는 그냥 한달 이용권 받고 이거 내고 그냥 공유해 주는 거야. 이게 다야. 이게 창조 경제인데. 나쁜 나쁜 사람들 진짜 많아요. 얼마 전에 그그 그 뭐야 먹튀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저희는. 일단 여기서 홍보하면 저희는 정식 사업자를 내고 있는 국세청에 세금 납부 잘하고 있는 <웃음> 정식 사업자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웃음> 맞잖아. 대신에 돈은 잘못 봅니다. 저 사람들보다, 저 양아치들보다. 하지만 저희는 떳떳하게 얼굴 까고서 이름이랑 다 까고서 정식으로 강의하고 있고 정식 사업에서 운영하고서 정정당당하게 벌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네. 우리는 사업자 냈어요. 음. 네 그렇게 해야지 이제 뭐하는 짓들이야 저기이 새끼들 에이. 아, 근데 안 되지. 자기가 뭐 저런 능력이 거... 있으면 능력껏 벌면 되는데 우리, 우리들도 그 현명해 져야 돼요 수요자들도 현명해 져야지 솔직히 거... 신상 안 까고 네. 자기 신상 뭐그 방에 방장이나 리더가 신상도 자기 이름도 몰라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열심히 돈을 톡톡 갖다 바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왜냐면 이 사람은 내가 계속 장사하려면 일단은 대줘야 되는데,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은 나를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 있지. 물론 이렇게 해서, 아예 믿어야지. 그래서 믿,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틀어져 버리면 믿거나 말거나 내 돈이 날아가는 건데, 뭘 믿어. 그쵸. 저렇게 한탕하고 최소한 신상은 까야 되는 거 아니야? 신상은? 그 정도 돈 받고선 할 정도면? 그 정도에 대한 믿음은, 신뢰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 고객들한테. 고객들한테 그 정도 신뢰는 주고전에 해야지, 떳떳하게, 지 얼굴이랑, 뭐, 정보도 까지도 못하면서 하는 사람이 무슨, 나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 무슨 주식이든, 뭐, 선물이든, 뭐, 다른 데다가. 솔직히, 아프리카 방송에서, 어? 양아치 타면서 예능 방송하는 애들은 지 얼굴이라도 나오면 사자. 걔네들은 차라리 다 걔네들은. 대 누가 리딩방법 뭐야, 걔네들은. 아무도 아니야, 그냥. 유튜브 방송 훨씬 낫죠? 그래, 유튜브 방송이 훨씬 나. 거기서는 얼굴 다 내놓고, 뭐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거면은, 에이.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하세요. 도박이에요, 도박. 내건 잃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고선 그동안 잘 버시면 됩니다. 들어가는 거를 말리지는 않아요. 말리지는 않는데. 그런, 리스크는 항상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해야 돼. 모든 투자에는. 쉬운 건 없죠. 그런 데는, 아잘 위로 좀 해드려. 그래서. 에이, 담배 하나 펴겠다아 <웃음> <아이>, 참. 아무튼, <웃음> 이렇게 어이없는 소식으로 일부를 마무리 지어야겠네. 저희, 피클, 또 말씀드리면, 피클은, 수시모, 수시로 모집합니다. 월별로 단위는 월별로 결제를 하신 하는 건일 결제가 아니라 월별로 결제를 하지만 월 단위로 결제를 하는데 들어가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작일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수시로 그러니까 아무 때나 수시로 할수 있고 저희 피클이 궁금하신 분들은 5일 체험 가능할 수 있, 가능하도록 신청하시면 무조건 5일 체험 하실 수 있게끔 체험 기회를 드리니까요,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그 댓글에, 댓글에 신청서 링크. 지금 바로 올려, 지금 바로 올렸습니다. 신청하십니다. 지금 5일 네. 신청서 올렸습니다. 5일. 네. 피크를, 그 다음에 저희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으로 강의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그것도, 그것도 관심,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네. 구독, 구독, 고. 구독. 고. 아무튼 1부는 이렇게 마치고요. 저희 피클 오일 체험 신청서 보내드렸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 2부에서 다시 피클 회원분들이랑 오순도순 아주 중요한 얘기, 은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습니다.